자, 참나를 처음에 모를 때는 수시로 다 버려보면서 참나가 진짜 존재하는가. 참나로만 현존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참나랑 사겨야 되니까. 근데 참나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일상에서 지금,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참나, 나 몰입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신성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나는 이미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란 거 알아요. 참나가 지금 작동하게 제대로 이 세상에서 생각감정 오감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게 도와주면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바라보셔야 되니까 그때 중요한 건요 생각만 잘 통제하면 됩니다 뭘 생각할지를 본인이 계속 정해주는데 신성을 생각하게 자꾸 유도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해야 될일 가끔씩은 뭐 망상도 해봐야죠 하지만 하다가도 수시로 어디로 돌아와요 깊은 나 명상으로 갈 처지가 아닐 때는 뭐로 돌아가냐? 신의 이름, 부처님 이름, 이렇게 명호에 집중하는 게 연불이죠. 연불이나 만트라, 본인이 아는 기도문, 간단한 기도문, 아니면 아버지. 자, 아버지 가능합니다. 하느님. 뭐 각자 또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겠죠. 경전의 한 구절이라든가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시편의 구절도 있고. 진짜 같이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도교 같으면,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전,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전, 나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기 인도 시바신 같으면, 옴, 나마, 시바이, 옴, 나마, 시바이, 다가능 동학 같으면,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간단한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외우는 게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그 시간에 오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느님과 신성을 생각하게 계속 돌려주는 게 염불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자꾸 피터팬은 나를 보면 깨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지? 지금 밥 먹다가? 치킨 먹다가 갑자기 제가 깨어 있으세요? 오, 어떡하지? 참나만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치킨 드시되 깨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깨어서 먹는다는 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나를 붙잡아야지 하면 먼저 장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각감정 오감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버리고 참나를 잡아야지 이 생각이 나면 불편해지죠. 전혀 불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실전 팁입니다. 그냥 하시는 행위를 치킨을 먹는다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은 치킨을 먹는 행위에서 깨어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드시면 그냥 이런 또 호흡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들이신다, 내신다 하는 중에 깨어나버려요. 참나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 일상에서 계속 참나가 드러나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동작에, 몸 동작에 집중하는 것도 깨어나게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을 때 앉을 줄 앉아있는 줄 알고 걸어갈 때 걸어다니는 줄 알고 팔들때 드는 줄 알고 내릴 때 내리는 줄 알아라. 그럼 이거는요. 열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라. 열반 속에서 살아가. 아라아는 어떻게 사나요? 밥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잘때 자는 줄 안다. 저도 아는데요. 아니 그거 아니다. 깨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작에만 집중하라.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예요. 연불도 좋은 방편이에요.